이거 선물 받은 거 한번 이 향을 피워주려고 해요.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 향인데 다 섞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색깔별로 향이 좀 다르거든요. 오늘은, 음, 이거. 검은 걸로 한번 피워줘 볼게요. 블루맨 라데는 이제 들고 다니는 사람들 다 손으로 만든 거래요 너무 귀엽죠? 아이고 이렇게 꽃도 다 이렇게. 이렇게 열면 여기 향을 놓을 수 있는 이렇게 접시가 있는데 벌써 좀몇번 사용해 가지고 이게좀 탔어요 이제 연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요즘 캠핑 준비 때문에 좀 캠핑 플라츠 알아보고 있는데 어, 겨울이라서 문을 연대도 많지 않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거 있어서 좀 어렵더라고요. 코로나여서 문 닫은 캠핑도 좀 많고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한인마트에서 캠핑 가기 전에 장본거좀 보여드릴게요. 많이 타진 않았고, 어차피 장은 마트 가서, 큰 마트 가서 따로 봐야 돼가지고, 우동. 이거는 캠핑장 도착하자마자 보고 보면 바로 끓여 먹으려고. 그 다음에 쌈장. 이거는 그릴할 때 먹으려고 샀어요. 우동. 우도우동 이것도, 우동. 이것도 그릴하면서 같이 그 따뜻한 국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샀고요. 이거는 김치볶음밥. 점심에 먹으려고 샀어요. 그 다음에 술을 샀는데 저희가 술을 잘못 먹어가지고 한 명,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 이제 큰 마트 가서 한번더 뭐 장을 가야 돼요. 이번에 캠핑 갈거 우선은 제 화장품부터 먼저 챙겨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이거 먼저 챙겨주려고요. 이거 다 가져갈 화장품인데 우선 샘플인데 이거는 스킨 로션이랑 에센스 샘플 챙겨가고 화장 지우는 티슈예요 그리고 폼클렌징도 옛날에 받은 거 있어서 한 3개 정도 챙겼고요 혹시 손 닦고 이럴 때는 비누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 가져가 있고 2박 3일 가는 거라서 최소 한번 정도 머리는 감을 것 같긴 한데 샴푸랑 컨디셔너 그리고 혹시 몰라서 두개더 챙겨가요 가면은 계속 저희가 차 안에만 있으면 조금 건조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팩도 챙겨가서 저녁에는 팩하려고요 렌즈도 좀 넉넉하게 챙겨 가려고 해요 오늘 사실 질베스터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피지컬리쉬 쉐미에서 과제 제출을 오늘까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원래는 12시까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녁 10시 39분. 지금 과제 제출까지 약 1시간 20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과제한거 올려줄거예요 웹사이트에 제출해야돼요 과제 제출했습니다 이거 갈아 마시려고요 우선 간단히 캠핑 짐을 쌌는데또 불구하고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제 잠옷 그리고 음식들 그리고 음식 그릴 할 거는 내일 더 사야 되고 이거는 가서 놀 보드게임들인데 보드게임은 다는 모르겠고 몇 가지만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물건 들어 있는 가방 그리고 혹시 몰라서 동전도 많이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wow. 저희가 빌린 오토해안 그래서 봄바겐이라고 해가지고 캠핑카를 이렇게 빌려줍니다 지금 지저분한데 여기 위를 에 보면 그릇이랑 컵이랑 있고 조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지저분한데 저희가 사실 이 캠핑장 안에 샤워할 곳이랑 씻는 곳이 다 있어서 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닫아놔서 여기는 조리대예요. 가스로 조리를 할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따가 점심 해 먹을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긴 냉장고. 장고가 열면 여기 냉동실도 다 있어요. 근데 저희는 냉동실은 사용 안 하고 그냥 그릴 할 고기만 넣어줬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적할 포크, 가위, 그 다음에 조리 에 필요한 것들이 다 놓여져 있고요. 여기는 청소도구함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작은 공간이 또 있어요. 음, 있고요. 요그 위에가 이렇게 침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워도 넉넉할 만큼 공간이에요. 텔레비전이 이렇게 있어요. 또잘 저희는 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는 옷을 걸어 놓을 수 있는 데요 옷을 아래다는 가방도 좀 놨어요.